조금 나아졌으면 오늘 기분이 you know? 조금 나아졌으면 오늘 기분이 조금, 조금 나아졌으면 예。 오늘 기금 나아졌으면 오늘 기분이 금나 <Lithuan> 도망나 oh, 조금 나아졌으면 <목소리> 오늘 기분이 <집니> 조금 <목소리> <속은> 나아졌으면 <목소리> 왜 이렇게 클까요? 그렇게? 잘 나갔잖아, 그래도. 네. look.